엄마, 오늘 학원 알아보러 원장님 만나러 가니까 집에 엄마 없다고 게임하지 말고, 어? 주말인데 모처럼 공부 좀 하고 그래. 알겠니? 컴퓨터 게임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 엄마 갈게. 엄마 지갑 봤니? 네 엄마가 게임하지 말랬지! 등짝 심해싱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학원 조심히 다녀오고 차 조심하고. 나 이번엔 학원 열심히 다녀야 된다. 엄마는 항상 네 성적만 보면 걱정이 된다고. 어떻게 된게 매번 빵점을 맞니? 네, 네. 이번엔 진짜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그래그래. 그래. 딴 길로 새지 말고 바로 학원으로 가야겠지. 네. 그래, 내가 매번 혼내니까 우리 리아가 주눅이 들어서 그래. 우리 아들은 날 닮아서 좋은 머리니까 학원 좀 보내주고 케어해 주면 우리 아들도 충분히 잘할수 있어. 난 우리 아들 믿는다. 랄라 그래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엄마 말씀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야 야어 어디가 어? 나 학원 학원 피방공 어? 야 오늘은 진짜 안돼나 엄마가 날 위해서 비싼 학원도 끊어주셨단 말이야 나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어... 변호사 어... 의사 판검사 될 거야 이제 난 게임은 절대 안 하기로 엄마랑 약속했어 난 진짜 공부가 좋아 라이크 like 스터디? 이게 바로 나야 <웃음> 재밌다 재밌다 역시 학원 땡땡이치고 PC방 가는게 제일로 재밌어! 아이 그러니까 역시 엄마 말안 듣고 엄마 몰래 PC방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니까 엄마는 폐사만 쭈글쭈글 힘은 왜 이렇게 세신건지 아유 참 엄마만 보면 어이가 없다니까 코코루 삥뽕 이 뽕. 뿡네 어? 어, 엄마. 리아야, 내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구나. 그냥 오늘, 죽자. 잘못했어요! 가게 아, 사 힘이야, 집에 들어오면 아주, 아주, 아주 그냥. 응? 어, 이게 뭐야? 설마, 맞... 담배? 당신, 다시 담배 펴요? 뭘안 펴? 집에서 담배가 나왔어. 그것도 당신 옷에서.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당신 집에서 봐. 난 오늘 죽었어! 끝나! 아이, 좋아. 아이, 이걸 어쩐다 지금 집에 들어가면 엄청 혼날 텐데. 아이, 저오도 늦어서. 다녀왔습니다 뷰르르 너로와봐너 전에 엄마랑 약속했지? 네... 아니 초등학생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되겠어? 이렇게 매번 늦게 들어오면 엄마도 못 참아 다음에 또 이러면 네. 한 시간 동안 순둘고 서 있을 줄 알아? 네... 다시는안 늦을 거예요 초등학생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알겠니? 네... 이렇게 절대 늦어서는안 돼, 알겠지? 네... 절대 안 돼! 네... 아, 집에 어떻게 들어가...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될줄 알았냐고! 엄마한테 엄청 혼날 텐데... 아, 나면 안될 거야... 엄마한테 죽고 말거야 어? 오빠? 어? 오빠도? 너도? 애들아 <끝> 아빠도 이제 어떻게 집에 들어가지? 이대로 들어가면 엄마한테 탈탈탈탈탈탈 털릴텐데 아빠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말줘 무슨 소리야 그럼 어디서 자? 어쩔 수 없잖아 들어와서 싹싹 빌자 에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들어가면 하루종일 폭풍장 소리에다가 혼나고 말거야 <웃음> 그렇긴 해 맞아 하지만 아빠는 너무 배가 고프다 또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 어쩌지 그렇지 너무 춥지 그냥 집에 들어가자 네, 잠깐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아야, 우리가 불러기도 해서 집에 몰래 들어간 다음에 기생충처럼 살자는 거지. 네 맞아요. 어... 크으... 지금 엄마가 잡을 때 애들은 흩어져서 빨리 숨도록 해. 난 어디에 음... 숨지? 이게 제일 좋겠어. 이러면은 티안 나게 숨는 거겠지. 아니면 창고로 갈까? 음... 음... 음... 음... 아, 아... 분명히 문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음. 이쪽에 있나? 음... 분명히 우리 가족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말이야... 음. 여기 있나? 어? 어! 응? 어, 어 안돼! 어, 어, 어, 어? 분명히... 볏집이 움직였는데말이야 응. 누군진 모르겠지만 가만두지 않겠? 어 미안해! 어! 어허! 어. 여보! 아, 여보! 아, 도망치면 어떡할건데! 어떡할건데! 어 미안해 담배피지 않을게! 아 다음은 어디 지 오... 여기서 <웃음> 누군가 이 냄새가 났는데 <웃음> 누구의 냄새지? <웃음> 너야? 너야? 아! 파! 오! 오! 어? 이 버튼이 살살 떨리고 있구만. <웃음> <웃음> 살살 떨리고 있구만. <웃음> <웃음> 오오오 오, 오, 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앞으로 나와 이제 우리 딸래미 만나봤네 <웃음> 어디 있을까? <웃음> 음. 우리 딸래미는 지나치게 자기 방을 좋아해 <웃음> 여기 있겠지 <웃음> 여기 상자지에 음, 아니야. 호 달달달달 어? 어디서 달달달달달달 소리가 나는데 허! 지금이라도 나오면 엄마가 봐줄게 거짓말이야 소리가 이쪽에서 났는데 어! 음, 이건가 지금이라도 나오면 엄마가 봐줄게. 거, 거짓말이야. 지금이라도 나오면 엄마가 봐줄게. 잘못 지금이라도 잘못 지금. <웃음> 애들아 다 들켜버렸어. 어떡하지? 뭘 어떡해? 따라와. 혼나야지. <웃음> <웃음> 그래 따라가자. 여보 정말 미안해. 담배 피지 않을 않을게. 그래요. 다시는 담배 피면 안 돼요. 알았죠? 빨리 사과해 애들아안 해줄게요 다신 안 그럴게요 막한 대씩만 맞읍시다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